네, 지금 마일리 택시들이쫙서 있죠. 돌아서 보면은 네, 바로 탄학역입니다. 네. 저희가 탄학역인데, 네. 탄학역에 한번, 한번 가보도록 하죠. Let's go inside. 아. <웃음> 자 우리 꾸요 친구들 와, 오케이. <웃음> 우리 친구들 막 계속 만나고 있어요 우리 <웃음> 꾸요가 예전에 마일린 택시 기사를 서 그런지 뭐다 알아 다자 다낭의 마에는 저렇게 예전에 증기 기간차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다낭역, 아, 앞에 가 라고 써있는데 저 가가 기차역이란 뜻인가봐요 아무튼 지금 다낭역인데 다낭역에서 저는 호에하는한 두어 번 가봤으니까 이 위에 후에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후에 가는 기차도 한번 알아보고 어그러려고 하는데 그이 친구가 후에 가는 그 기차가 한 우리나라 돈은 4 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 바깥에 기차 보이죠. 그리고 다낭역에 보시면은 와 역시 서양인들도 꽤 많죠. 얘네들이 여행 지대로 하는 애들이지. 자 아무튼 티켓 창고 한번 가서 뭐 가서 본다고 뭐 제가 안아요. 아 일단 다 베트남 말이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근데 앞에는 뭐 어디 뭐 목적지겠죠? 그리고 이거는 뭐 걸리는 시간인가요? 역시 뭐 여기 직원들은 영 어느정도 조금은 할수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네요 네아 저기가 여기구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티켓을 팔아요 여기에서 근데 뭐 그닥 예상만큼 아 예상만큼 예상만큼 네 기차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옆에 이렇게 조그만한 매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영어 화면이 있을래? 나 모르겠네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우리 꾸요는 어딜 가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아는 사람이야 아 여기 공짜 와이파이 존도 있네요 아무튼 밖에를 한번 볼까요 아 이게 기차구나 네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1등선 보이 저는 보이는데 저기 침대 기차네요 2층짜리 침대 기차 아 저거 타고 뭐 남쪽으로 호치민을 가던지 아니면 북쪽으로 뭐 하노이를 가던지 하겠죠 자 아무튼 한악역이었습니다 허가 지금 몇 개가 쫙 있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다 베트남이거든요 말 근데 이 친구가 다낭에서 후에 가는 게뭐 레벨별로 다 있겠죠 뭐 3등 칸 2등 칸 1등 칸에서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네. 후에가 첫 번째 거는 55두 번째 거는 72뭐78 124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후에 가요 네. 뭐 이게 금액인가봐요 그러니까 55는 55,000동 72는 72,000동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보면 한 한 2, 3천원? 네,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, 후에까지 뭐? <웃음> 어?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하이방원 가는 길에, 네. 중간에 서서, 어, 여기 바닷가도 끝내줘요. 여기 다낭 시내도쫙 보이죠? 돌아볼까요? 방과 어. 저기 어제 저희가 올라갔던데 산 정상 아 저기도 참 거칠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. 그리고 이쪽 보면은 지금 가는 거는 저기 보이는 산 꼭대기인데 뭐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니 한번 천천히 드라이브 해보려 고 가려고요. 그러고 지금 여기 바로 앞에는 보시면은 사람들이 낚시를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, 그죠? 낚시대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